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기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팔 운동을 할거예요 반복수는 8개 정도 8개는 할수 있는 무게로 조금 이제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하는거를 목표로 할거고요 오늘은 팔 운동을 하고 종아리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나 할건데 이다 중량 쪽끼 입고 어, 카프레이즈 스탠딩 카프레이즈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순서대로 바벨 네, 바벨 바이셉스컬 덤벨 바이셉스컬은 저는 항상 서서 안하고 이거는 인클라인 각도가 살짝 있는 벤치에 기대서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완전 개꿀 개꿀 이거 별세개짜리여러분들 이따가 영상 보시고 인클라인 벤치에 앉아서 덤벨컬을 한번 어, 해보세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어, 바이셉스컬 이렇게 네, 3번이구요 4번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메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극이 이게 진짜, 이 덤벨, 아이텝스컬 인클라인 벤치에 앉아서 하는 게, 뭐 제, 이두가 쩔어, 진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삼두는요, 어, 케이블 프레스 다운. 네. 덤벨 오버리이드익스는 조금 무겁게 어,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케이블 로프 푸시 다운.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3두는 3개. 네, 마지막에 이제 카프레이즈. 네. 라인 트라이프스스 익스텐션이 되게 좋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장비병이 아니라, 장비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집바가 필요해요 아, 이왕이면 뭐 멀티바나 이런 어, 거를 한번 알아봐서 구매를 한... <웃음>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스위슬 운동하러 가볼까요? Let's g e 어제 제가 영상 끝날 때 드린 어, 말씀들 있잖아요 좀더 좀 열린 생각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뭔가 훨씬 편하고 즐거워요 어 오늘도 오늘도 운동하기 싫다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할 시간인데 운동해야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내려놔야 돼요 なじま 오늘따라 아슬란 교관님이 생각이 나네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최근에 거의 한 그날 한달된것 같아요 운동한 것 중에서 제일 즐거웠고 혼자 해서 즐거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랑 같이 하면 더 즐겁죠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해서 즐겁다는 게 아니니까 루키아랑 같이 했으면 오늘 더 즐거웠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운동을 하면서 운동도 잘 되고 막 집중도 잘 되고 뭔가 펌핑, 펌핑감도 펌잘 느껴지고 어 되게 전체적으로 운동이 잘 되는데 뭐 열심히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오늘은 계속 어 좋아 어 계속 한 세트 더뭐한번더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운동을 한것 같아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좀 강박을 좀 벗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운동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 어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어뭐 간식 먹고 이제 좀 이따 운동해야지 생각만 살짝 바꾸고 그렇게 했더니 아주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운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기대가 돼요. 또 다음 주 차부터 또더 열심히 해야지. 어, 근데 즐겁게. 아, 내가 즐거워야 될것 같아. 행복해야 될것 같아. 지금 행복, 지금은 이제 좀 행복해졌어요. 아이, 주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저는 또 재밌게 푹 쉬고서 월요일 날게스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기분으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생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